Okay. 시 k a y 이 에! a 이 Okay. Okay. o k 이정도다안142 뭔데 안지이 정도면 안다이정도4안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나도면안 돼. 이 정도면 안 돼. 이 정도면 이즈에다가 돼. 이정 에스프레소 정도로안 돼. 이 정도면 안 3, 4시 이렇게 섰죠? 나와야겠6 46 46 46 4나46 46 4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야! 발이팅 Woo! I'm so sick of it! Woo! I'm so sick of it! I'm so s i c 배트, 어 of it! I'm so s i 제일 o 친 i 타고서 so s i c 아, 에스프레소 칠프라푸치노에 휘핑크림 에스프레소 위슬슬슬해 주시고요 벤티 사이즈로 주문할게요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이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아, 아, <레시아> 옥수로 한번 내가 수로 해봐. 나 이렇게? 스텝은요? 요 아, 스텝은요? 스텝요스텝해요 어, 아, 요어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스텝은요? 아, 이텝은 아, 이텝은